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의 제 친구들은 거의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해요. 자기 사업을 안 하는데 제가 그 학생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일을 어디에 고용돼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고 저금한 돈, 저 돈을 저금하면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으로 거의 다 빠,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나, 진짜 나한테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일하는 만큼 그 수익이 온전히 나한테 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 취직을 하는 것보다 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이 에올라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 한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판매하죠. 어, 한복집 치고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뭔가 그 하양,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한복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에올라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일반 기성복과 그리고 한복을 믹스, 믹스해서 일반 저희가 입는 이런 뭐 청바지 그리고 셔츠와도 같이 믹스매치해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도록 저희는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구매 고객이라고 하면 그 타겟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타겟층을 잡고 사업을 할때 타겟층을 잡고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바로 창업을 시작했던 차라 잘. 그냥 제가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 올려놓으면 그것을 사는 사람을 보고 아내 구매 고객층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안이 들어와요 이런 옷은 없나요 저런 옷은 없나요 그러면서 아내이 아이템이 조금만 변, 이런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면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쪽 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역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어, 구매 고객층이 누가 될지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빠른 성과를 보시려면 구매 고객층을 확인을 하고 가시는게 좋고요 어, 확인하는 방법 중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그 네이버 키워드 검색이나 네이버 빅데이터를 보면 아, 내 아, 뭐 키워드 예를 들면 생활한복이면 생활한복 혹은 한복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요. 그러면 경쟁업체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니즈가 보여요. 그러면 경쟁업체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 업체의 어, 구매 구, 구매 대상은 누구, 누구구나 누구 혹은 그게 어려우시다면 경쟁업체 문앞에서 지켜보고 하루만 뭐 카페 같은 데 있어서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구매를 하고 나오는지 그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김용환입니다. 자, 창업 초기 기업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목표시장 설정 그리고 이 목표시장에 원하는 니즈에 맞춘 제품 출시를 통해서 바로 매출 이익과 같은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구매력을 보유한 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자, 목표시장 고객이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나오지 않거나 또 나후의 성장성이 낮을 경우에 기업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구매력을 이해하고 이 구매력을 파악하는 방법 또그 시장 안에서의 고객의 구매 행동과 구매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목표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의 프로세스와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 목표고객의 규모, 경쟁제품이나 대체제의 수준 그리고 경쟁의 강도 그리고 수요자나 공급자의 협상력 등과 같은 그 시장의 매력이나 구매력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목표고객의 구매행동 그 다음에 구매력 분석과 관련되는 스킬 시장의 매력도나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역량을 제고해서 장업초기 기업이 목표시장을 좀더잘 공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자 다음 기사의 주제가 상식을 깬 소비 고령화 맞벌이 소비의 주체를 바꾸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책은 예전과 다르게 우리 고령화, 최근에는 이 고령화도 예전에는 실버라고 그랬는데요그 실버 중에서도 구매력을 가진 우리가 신세대 실버를 액티브 시니어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예전과 다르게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백화점 고객의 셋중한 명은 남자가 되고요.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50대의 엄지족이 바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엄지족은 아시죠? 우리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터치한다고 해서 엄지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엄지족은 10대, 20대였는데 최근에 엄지족은 50대, 60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예전의 실버들은 본인을 위한 구매력, 즉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실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준비된 노후가 준비된 시녀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죠.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땐두 살배기 손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피숍에서 푸딩을 즐기고 소비의 주체, 소비의 행식들도 예전과 다르게 지금의 시녀는 아주 신세대처럼 하고 있고 이들 시녀들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본인의 구매력 에 자녀, 손자, 손녀들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비의 주체가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 또 우리가 중장년에서 우리가 시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구매력의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력은 목표 시장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 즉 견제력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목표 시장이 경제적인 수익과 지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가처분 소득, 환경과 여러 가지 특성들, 그다음에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라이프 스타일 등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고객의 구매력은 시대의 변화,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의 여러 가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누가 뭐래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시니어, 실버, 그리고 1인 가구 시장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경제력을 보유하고 디지털로 무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부가, 즉 부상 그리고 급속한 우리 1인 가구 시장의 성장 추세들이 산업의 지행이나 산업의 매력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례에는 1인 가구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사례를 잠깐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와 의하면 국내 소비주출 추정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대하고 있죠. 2010년도에 60조 원에서 2020년경에는 120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침체된 내수시장에서 그나마 우리가 반짝 또는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즉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입장에서 대표적인 시장이 1인 가구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1인 가구로 인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혼밥, 혼술, 혼자 하는 여행, 그 다음에 팬점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솔로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자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목표 고객의 구매력은 창업기업들이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기업들이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목표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그 시장이 수익 장출이 가능한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이 바로 목표시장의 구매력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구매력에 대한 이해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매력 변화의 트렌드 외에도 그 구매력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전망 그리고 목표시장 고객의 인구 통계적인 여러 가지 특성은 물론이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의 특성들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업기업들은 이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을 제가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SNS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돈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해시태그들을 보고 외국인 고객들이 문의가 오고 실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외국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 해당 구매 고객층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뭐, 일단 다른, 일단 소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 창업자잖아요. 근데 완전히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업체는 하루에 광고비만 페이스북 마케팅비로만 2천만 원을 써요. 2천만 원그 이상을 써요. 몇 천만 원씩. 근데 우리는 사업비가 몇 천만 원이야. <웃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 마케팅 음, 내가 대행사를 쓰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정말 진솔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철학 있는 우리 기업의 철학이 각각 있잖아요. 그것들을 쪽 이게 옳은 길인가 생각을 그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내 철학을 고객들한테 진솔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는 자기 수중에서 일주일에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간간히 하고 있고요.